즐거운 하상의 진원입니다 아 저는 오늘 아침부터 일이 많아가지고 초메에 그 날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름밤 중학교와 관련해서 의논할 수 있어서 가서 많은 분들 만나뵙고 이제 시계가 없네 이제 다시 남성역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좀 가봐요 가서 공학관 중성과 식사 그럴지 뭐를지 모르겠는데 가서 정인 업뉴스를 가지러 갔습니다 <웃음> 지금 정인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정인이랑 저 머리하러 갑니다 너 이거 다 나간다 <웃음> <웃음> 정인이랑 머리하러 갑니다 어. 얼른 가볼게요. 저희 이제 용해서 도착해가지고요. 저희 옷 갈아입고 올게요. 안녕! 그러면은 조금 길게 자르고 약간 올라가거든요. 그러면 허팝은 보통 이부분 이런 느낌이 되게 았어요이 제품들도 힌지도 주셔야 되고 약간 그런 이는뜨해 보이네. 식하셨요 저녁은 이따 끝나고 모 영화 한 장. 여자친구, 당연히 인터뷰 얼마 걸릴까요? 엄청 걸릴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기다리면서 일하려고 노트북까지 왔거든요. 작년 여름에 한번 탈색을 했었거든요. 그동안 진짜 머릿결이 괜이았는데 <웃음> 이제 좀 그래도 돌아왔어요. 선물 잘안어드립니다 진짜 탈색한 걸 얼마나 후회 내릴까? 맞아요. 그 탈색하는 거는. 굉장히 면서한 <웃음> 번이면 될것 같아요 작년에도 거 탐색했다가 한 2주 동안 교회에 양아시점 갔다 공사님 아유 눈, 눈치 보여줄 건데 저도 여름 홈모학교 있잖아요 <웃음> 네 맞죠 <저> 있잖아. 그너아요아 그리고... <웃음> 저희 팀 <웃음> 인턴이거든요 교회 다니요 너무 좋아해요 준비하느라고 주문하네 맞아요 갑자기 얼탱이 왔는지 사진 찍게 들어가지고 이제 사진 찍은 맛도 나좀 좋겠다. 그렇게 되실 <것> 같아요 뭔지 <웃음> 함께 너무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<웃음>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다운펌 같은 게 없었으면은 못 살았을 것 같아요. 다운펌 자주 하시는 분이세요? 네, 저는 매번 아, 할, 아, 머리 할 밤에 잠을 못 자지? 아유, 여러분 밤에 일찍 일찍 주무세요 핸드폰 하지 마시고 아우클이 뜯게 되면 안 돼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네. 영상이 되면 택밥되면 안 돼요 일찍 일찍 주무세요 <목소리> 머리 감고 나왔어요 머리 좀 어두워졌어 어이게했어이가어이 봉사가 어이 봉사가 있어. 이봉사어이 봉사가 있어. 이 봉사가 있어. 이어어이어이어이봉사네어이가 있어. 이봉사어이봉사어어 <웃음> 음, 지금 조금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 네. 이런 거 각질을 제가 지금 조금 녹여드리는 작업을 할 거고 두피는 수분을 좀 공급해주고 조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정리될 수 있게끔 영양, 영양 같이 아, 진행을 네. 해드릴게요 네 어. 감사합니다 정희도 정희도 듣기 좀 해야 돼. 허만 허만 하시면 되는 아름다우신데. 추석 선물짜. 그 뭐냐. 그, 캐리비안 베이의 배이에... <목소리> 엘리자베스 아, 아빠 머리인데? 짜잔! 이거, 그거 붙였어요. 제손 같죠? 나 손이 사실 못생겨서. 확대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거의 5기면 돼. 어때? 지능 같은 머리? 그렇게 라그나 뭐가? 다야지 위린? 네. 위린. 이제 앞어위 아, 하나 배워 간다. <웃음> 어, 아니야 위린이야. <웃음> 아, 저위린이요 하고 싶은데. <웃음> <웃음> 만 있다가 머리 해 드릴까? 이는 이렇게 해드리 <웃음> 뭔가 이제 머리 다운 도 사진 잘 나올 것같아 어머니 왜친하셨어요 <웃음>